기회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같아 서로가. 우리도 대형 기획사의 의뢰가 있지 않고, 뭐, 그리고 친한 작곡가들이나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쌓여서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연주주자들이랑 계속 이게 그냥 쌓여온 건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인생에 그렇죠. 살아가면서도. 네.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건 되게 힘든 이, 일인 것 같아요. 여기보다 4개보다 네 나... 더 이제 퍼진기 저는 그런 것같은데 여주...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의 인연보다도 곡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아, 이 사람의 이 곡을 썼나?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알게 되고 곡을 많이 쓴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디 말이 인디지만 사실 이렇게 뭐 대형 기획사나 그런 게 없다뿐이지 다들 음악하는 사람들이고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기회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서 저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사실 제가 뭐... 작업을 하고 그 이제 작업을 이제 용스트링 단단님이랑 함께 이제 이렇게 듣는 그 과정이 어 저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그런 리얼 스트링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과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실제 연주자들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 그런 부분들을 되게 단장님께서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 해주시고, 어, 가감없이 피드백 해주셔가지고, 어, 많이, 어, 배우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소곡자님도 그렇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작곡자님들도 마음에 이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연주가 왜 이렇게 세지? 내가 원하는 건 약한 건데, 이럴 때는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그 스타일에서 고쳐지고, 왜냐면 생각이 다 나는 여기 세게 썼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난 여기가 약한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시간도 가진 거잖아요. 저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모든 걸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한번 미리 만나면 좋겠다 해서 귀한 시간들을 위해서 만나서 서로 이 곡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게더 낫겠다 현장에서 만나서 한 시간 동안에 한 곡을 너무 짧게 뭐한 시간도 안 되죠 사실 45분 동안 안에 너무 해내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니까 음?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보면 또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이누, 이유로 곡을 썼구나 해서 우리도 같이 연주할 때 너무 도움이 되니까 저도 이 기회가 너무 좋아요, 사실. 서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좋은 시간을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거 맞지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음, 이제 서로가 이제 어색하긴 하죠, 처음 에 좀. 아게 어색해 보이지 않으시던데. <웃음> 어색해도 뭐, 그래도 뭐, 저 하,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냥, 그냥 하고, 면주 하다가 만약에 저기 통일이 안 되면 그냥 딱 박자들 리듬은 또 그냥 컴팩트하게 그냥 얌 빰빰 하고 딱 끝내놓고 반박을 딱 살짝 밀면은 반주랑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이제 연주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실지 그런 게좀 걱정이 됐었는데 연주자분도 와주셔 단장님 와주셔서 직접 들어봐주시고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좀 주셔가지고 곡이 이제 녹음 전까지 좀더 수정이 되고 해서 더 완성도가 있는 곡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좀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연주를 하다 보면 은 그런 게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이 저만 14명 중에 저 혼자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13명은 안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거에서 조금 소통이 그럴 때는 빨리빨리 의사표현을 해 주셔야지 그 현장에서 고치고 아 서로 어때요? 근데 또 해보니까 어, 내 생각과 달리 약하게 했더니 안 좋아. 그러면 다시 고치고 그런 작업이 있어야지 한 음원, 음원이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실 수 있는 대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빨리 빨리. 워낙 이좀뭐 바쁘기도 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들도 많아서 좀 이런 기회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희한테도 음. 많이 모르던 모르던 분들이니까 아는 작곡자들은 많이 연주를 하고 어딱 보면 이 사람 아이 스타일로 그냥 아 연주 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아 처음 보는 분이고 그분도 물론 이게 이게 처음. 스트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스트링은 이렇게 나 이렇게 날때미디에서 들을 때랑 좀 다른 소리가 날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 그날 와서 당황하시지도 않고 아, 아 그렇다고 했지 이런 거는 솔로가 있을때 어떻게 되고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고 삼성부가 할 때는 어떤 소리가 나고 그런 거를 조금 제가 뭐 현장의 경험으로 팁을 드리니까 그날 와서도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소리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하시고 와서 들으시는 거랑 아무 그거 없이 스트링 그냥 빵 나오니까 이게 리얼 소리야 당황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미디로 듣던 거랑 현장에서는 너무 소리에 뭐 스트링 같은 거배음도 너무 많이 나오고 활 긋는 소리 뭐 손가락 짚는 소리 이런 게다 섞여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당황하시지 않게 조금 그냥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3, 4박 거칠까요? 박자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 박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 네. 다들 너무 좋은 곡들인데, 다 뭐, 다, 다. 좋으신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이걸 통해서 하셨으니까, 뭐, 자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시고, 더 좋은 곡도 쓰시고, 꼭 스트링이 없어도 다 좋은 곡인데, 어쨌든 편곡에서 스트링이 필요하시면 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아이게 스트링이 있어,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더 생각도 많이 하시게 될것 같고 이런 거에서 아 14인조의 소리는 이런 소리구나 미디를 듣던 소리랑 어떻게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곡을 쓸때아 이거 스트링 편곡이 꼭 들어가서 스트링 이내 곡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조금 아이디어를 잘 하실 수 있게 녹음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더 좋은 곡을 만드셔서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용 스트링 연주자로서 드는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사실 거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네. 40 이상 거기 안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어, 네. 근데 49 마디에 3, 다그 근데 49마디에 34바 그 따라라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 여기 아? 타이밍 다시 해야 하것 같아요 30 여기서부터까지. 같아. 30. 30 네, 말씀에 통신이. 네, 감사합니다. 모니터링 한 번만 해 볼게요. 52, 52. 52. 한번 네. 네. 114만이 여기 테너토스타카토템이 손을 못받아고 그냥 따라리라리라 다슬로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네네네네. 피하고 네, 카피하고 네. 1 3 0트 갈게요. 어머, 깜짝이야. <웃음> 수니다